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다섯번째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에 s 데이저 위크라는 카페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많은 현지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카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앙마이에 오셨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